뭘 나무를 캐 나무를 캐야지 블럭이 만들어. 내가 어 나무 블럭으로 똑같은 걸 만들어 버려. 어어 이것 이거... <웃음> 창작 건축물 만들기 한다. <웃음> 왠지 몰라도 어디다 만들기 평지 메보를해볼까 아... 야, 나 봐봐. 오케이. 안 된다. 54를 두개만들던 아니, 세 개다. 뭐 앞뒤로 하나씩 했다. 앞뒤로 하나씩 했다. 오. 근데 불 탄다, 씨. <웃음> 원목하니까 불 탄다. 잘, 잘 들어온나? 추방당했다. 오십. 난 네가 뭘 원하는 줄 알고 있다. 세계 생성 중. 잘 떨. 세계 이. 뭐야뭐야 평지맵이네? 어 난다 평지맵에서 우리가 만들것은 일단 하나있다 뭔데? 오모로 시작하는 <웃음> 어? 뭐야? 이 <응>, 만들고 있는데 <웃음> 도망가! 전화! 데피 <웃음> 뭐가 만들어지고 있길래 그것이다 저거 오, 슬라이 안녕 반갑다 <웃음> <웃음> 뭐가 있었나? 아무것도. 뭐가 있었나? 음. 나 지금 죽었다. <웃음> <웃음> 아, 이거나 봐라. 달주 <웃음> 아, 어.. 바로 탈출했다 넌 나간다.. 야.. 간디 가뒀다 이 안에 미친.. <웃음> 어.. <웃음> 어.. 어.. <웃음> 이제 다같이 뭘 하면 될까? 요 당근 가두기 하고 있는데 아, 할래? 잘했다. 할래? 당근 괴롭네 나왔다 아. 죽을 뻔했네 죽었는데. 어? <웃음> 이제 롤토제스 하러 가면 되나? 응. 음. 하러 가자. 살 거면. 살 거면. 나, 나, 좀 이따 크리뜰 수도 있어. 아, 그래? 그래서. <웃음> 어? 당근을 떨릴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을 고상이 못나. <웃음> 아, 토고 뭐 여기 있으면 되나 혹시. 와. <웃음> 아... 나도 죽었어 <웃음> <웃음> 괜찮냐? 덕후 이제 그런 거 같아 <웃음> <웃음> 강제다 <웃음> 야 우리 당근 감옥만 들고 여기다 54표만 들어야 한다 <웃음> 아니 요한이 나5 4를 넣어놔도 될것 같은데 흐 <웃음> 레아 네, 고문. <웃음> 뭐야. 뚜껑 <웃음> <웃음> 닫아요. 당근을 위한 점프맨 만들라고. 닫아요. 아, 내가 다 닫으면 안 돼, 뚜껑. 닫았어. <웃음> 어? 뭐? <웃음> 어! 안돼! 나도 그 죽었어. 야, 리스폰지좀 바꿔야 할것 같다. 아, 여기. 바꿨다, 야. 난 나갈 수 있게 해줘. 싫다. <웃음> 야, 여기가 파손 됐다, 야. 네가 파손 시켰다. 됐다. 여기 월드스폰 시켰다, 야, 또꾸 <웃음> <좋아>. 당근이 나왔다 <웃음> 또 죽였어 으악, 여기 잡, X 잡혀, 마이너스 오십 사왔다. 내가 잡았어. <웃음> <웃음> <웃음> 과정에 막판 아야. <다> <웃음> 취급 방하는게 싫나 혹시? 그럼 네가 골프 게임에서 한번 이상 이기면 된다 어려운 <웃음> 과제 같다 <웃음> 불가능하지 좀과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방해는 우리들 마음이지 방해하고 안 하고는 그럼 내가 방해 안 하면 너무한거 아닌가? 나 나갈래. 나도 나갈래. 야, 빛은 비슨, 아예, 진짜 아픔 보이게 주자 당근 거기서 뭐하고 있어? 대미 힘 위로를 오. 불좀꺼줘 어? 계속 불타고 있는데 불타고 있다고? 어, 버, 버그가 졌다 들어갔다 봐봐 힘미 힘니 <웃음> <야>, 당근 우물 <웃음> 어 됐다 <웃음> 당근을 위한 점프 매... 어? 야 슬라임 들어간다 네 그났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손바닥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웃음> hear me, hear me. 자. 요 안에 뭐 넣어도 되나? 넣고 뭘뭐어 어, 뭐가 좋지 뭐 넣어줄까 안에 알았어 에라 기타아이템 <웃음> 엘더 가디언 <웃음> 안 들어간다 너무 작아 아, 무시한다 이거 <웃음> 아 이거 <내> 딱 맞는데 <웃음> 고문이다 <고민 있다. 웃음> 얘는 불쌍하지만 <웃음> 요 안에, 껴... 바보. <웃음> 안에 바보 독구 안에 봐봐. 나 꼈어. <웃음> 어, 디 안에 아, 꼈어. 들어왔다가 꼈다, 씨. <웃음> <웃음> 꺼져. 꺼져. 엘더가 티어를 해치려다 사망했어. <웃음> 사망했어. <웃음> 아, 좋아요. 나 왜, 왜 계속 열거 있냐? 안 돼. 탈출해야겠다. 탈출, 탈출, 탈출, 탈출, 어? 탈출. 어, 탈출했나? <웃음> 어, 난 탈출했다. 오케이. 아, 나 이거, 이거 다시 메꿀게. <웃음> 아, 여기... 또 꼈다, 이 씨, 어우 살았다. <웃음> 야, 이거 내가 만든 최고의 고문기, 구인데 아, 또꼈뻔 했네. 힘미 헤미 오사이트 뭐야 이건데 이게? <웃음> 아, <웃음> <안> 됐다 <웃음> 그 한번들다뭐 <웃음> 들어가면 증발당가는데 <정말> <웃음> 뭐 들어갔는데 또. 이가놓 없잖아. 당근 어디 있어? 위에 있는데? 음 그렇네 가디언한테 계속 공격받고 <웃음> 가디언 고문 장신 <웃음> 가디언이 불쌍하다 <불쌍한데. 웃음> 당근 옆에 있어서 힘유로사이 <웃음> <웃음> 당근씨 어디있습니까? 어 뭐야? 이 새끼도 왜또가니얘물 없어서 뛰어가는 거지 응. 여기 탈출해봐 당근 그래, 좋았는데, 가능하나? 어, 할수 있다. 자. 이발, 이발 믿고 가본다. 응. 음. 당근 미션, 이 공간을 탈출해라. 미친 가디션. <웃음>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도구? 맞춰봐봐 실패다 <웃음> 당근 죽고 있네 54 어떻게 하라고 라고그제 <웃음> <웃음> <웃음> 도전 아, 나왔는데 야 밑에다가 가디언 고문 장치 만 어디? 어 밑에 보면 뜨거운 거 놔뒀다 마그마 블록이다 어디? 밑에 맨 밑에 보면 아 진짜? 야야 야, 잠깐만 민성이한테 게임모 줄게 개무 예, 뭐, 크리에이티브, 간디. 싹 고통받고. 아, 됐다. 어딨는데? 가디언 타 죽고 있다, 점점. 어, 어디 고문장치가 있어? 어, 응. 밑에 지하를 봐라. 지하, 이거? 하수구 예. 지하에, 지하에 내가 마그마 블록을 놔둬. 없는데? 이 지하가 보네 아이지아가 뭐.. 아닌데 이지아도 아닌데.. 어느지아지 열대어 니가 담아놓은 어항을 봐 어항 요거 어딨냐? 여기있다 여기, 여기. 일로와라 아 여기 여기 바닥을 봐 <웃음> 가디언 고문장치 <웃음> 고문한다 고문 받고 또뭐 넣어볼까? 가디언 거북이? 거북이 어. 야그 와중에 씨, 가디언 밖에서 바닥거리 어? 돌고래 돌고래? <웃음> 안된다 이거 이상이돌 근데 가디언 죽이는 것도 나쁜거 아이거 가디언은 괜찮아? 아마. 아마도 가디언 아마도, 뭐. 아마도 54뭐요얘또한번 넣어보자. 근데. 안 돼. 타주는... 안 타준 는안 타준 뭐야? 가디언 저기 뭐냐 저거? 안 돼. 겠다 여기를 마그마 블록방으로 만들어버려. <웃음> 뭐 만들고 있냐? 나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 그치, <웃음> 돌고래 넘치 야, 돌고래들이 아파한 소리가 들리는. <웃음> 어디 <웃음> 이런거 맞으면 안돼 도살정지 심지어 여기 밑에 보면 한쪽 밑에는 물 빠지는 구물 응. <웃음> 빠지는 구멍 뭐야 이거 밑에 내려와 보세요 여기 <웃음> 빠지고 <있다. 웃음> 여기서 감상 가능한데 애들 다 빠진다 밑으로 다 빠진다 여기서 <웃음> 감상 <거긴> 가능하다 <웃음> <웃음> 계속 죽는다, 이들이성 갇혀졌다, 리아야. 그러니까. <웃음> 이거 고문장실 왜만들 여기서 감상 가능하다. 으악! <웃음> <웃음> 뭐야, 이영용까지 <이게>. <웃음> 받아줬냐, 주상이. <웃음> 그 야, 인성 봐라. 어딨는데? <웃음> 이거 무적이 뭐, 야 이거. 이거 아임? 인성, 인성 대놓고 왔 너무하다, 이거. <웃음> 아, 어쩔 수 없다. <웃음> 자기들이 여기 태어나지 마. 뭐. 아니면 당근, 네가 들어가 봐. 어, 한눈 발출. 근데 용암에 타 죽는다, 나오니까. <웃음> 어. <웃음> 개뭉댔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요 바로 접니다 <웃음> 누가 이런거 만들면 안돼 나 이거 한번 사용해봐도 돼요 뭘뭐 당근야도 이 가둬보게 <웃음> 아니 요렇게 안에 뭐가 늘어났다? 인구밀도 최대인 <웃음> <웃음> 여기서 열심히 바닥거리지 못하는 자는 사망이다 됐 어. 아니다 저기 누가 투명 마법 걸었다아들돌얼리 네, 불타서 죽는 다야 <웃음> 얘 아직도 살아있는디야 얘네들 질기다 가려 못내라고 내가 말이야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웃음> 사망 저 사랑했다 사랑해. 얘 아직도 살고 있는데야얘 밑에 올라온 애들은 살아있어. 얘는 뭔데? 애더 가진 이 새끼는 또 뭐야? 그니까 러안 죽고 있어. 물에 들어가, 아 차라리. <웃음> 물에 들어가, 시기야. <새끼야. 웃음> 아, 덕구 고문 장치 하나 더 만들래. 요, 요, 요물 주변에 이렇게 좁아봐. <웃음> 고문장치 왜야 독을 던진거야? 마그마 포수다 어. <웃음> 구문 장치 만들고 있는데 뭘 <웃음> 그거 즉시 고통 포션 아니냐 에, 덕구 여기 와봐 만지러 시여버던데 이거 즉시 야보가아니야오 미쳤다 저거 <웃음> 와우, wow. <웃음> 레전드. 레전드 고문장치다. 이거 돌생성이 돼가지고. <웃음> 아, <웃음> 와, 레전드. <웃음> 고문장치. <웃음> 시작. 아, 이거, 나 떠나봐, 이대로. 안 돼, 야, 굴러가면안 돼, 너. 으아, <웃음> 미쳤다. <좋다. 웃음> 아, 가져가려나, 완전 너무하네. 네. <웃음> 탈출, <웃음>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 잘 죽어. 사망. <웃음> 아, 시작 지점 무조이 있다. 와. 준비, 시작. 1번 <웃음> 참가자. 서바이벌 미션. 으 죽었다! 졌다! 얘네들다! 시작! 심지어 저거 단주형이야! 너도 시작! 뭐야 저거? 너도... 고문장치 시... 만들고 있어! 미쳤어! <웃음> <웃음> 어 이장치도 좋다 한번 사용해보세요 안갔몇 마리야 시작이다음 이건 약간 수정을 고쳐야겠다 이장치는 아직 수정해야한다 그러지마 그럼 얘 죽일까? 어 걔들을 죽여야겠네 평범하게 죽여. 평범하게. 오케이 잠깐만. 평범하게 저 형이를. 개 이상하네. 왜? 평범하게 저 형이 할지 나가 저리가 저리가. 너도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애들 쫓겨난다 뭐야? 뭐해? 뭐야? 방... 방... 방... 도어어 방금... 방민성의 소리가... <웃음> 아, 나... 나... 더 사악하고 못된 거 하나 만들어 볼게. 거기서 더 사악해질 거 있나? 어... 당연하지... 있다? 인정. 인간의 상상이란 끝이 없다 인정 인정 <웃음> 고문기구 전문가다 이거 이, 이 장치는 아주 못됐다 자, 일단, 나무 발판이, 발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돌발판. 어, 아니. 엄청 고통스러운 장치다. 아니다, 여기 아니다. 아, 망가졌다. 안 돼. 망가지나? 내 장치가 망가졌다, 방금. 파손되는 당근에 거. 의해서 파손되었어 괜찮다 수리했다 방금 수리도 어... <웃음> <술도> 빠르네 역시 <웃음> 됐다 이게 베이스다 약간 고통을 받게 된다 대체 목 킬데? 마그마 블로이건 누가 만들었냐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이 잘못되는 거다 정성적인 사람이 저런 걸 만들 리가 없다 <웃음> 지옥을 잘 봐라 이 장치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야 이거 봐봐 뭔데 뭔데 저거 <웃음> 탈락이다, 넌. 돌고래들이 어떻게든 살려고 그나마 깊. 뭔 정신데 이거. <웃음> 아 인솔. 인사...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만. <웃음> 처음부터 아. 다시 몰죠. 아 미쳤어. 처음부터 다시 몰래 너. 잠만 약간 수정해야 한다. 음, 약간 조금만 수정하면... 더 수정한다. 내네 장치는 어떤데 이거 봐봐라. 그거 밑에 마그마 블록만 쫙깔는데어 할까? 여기 네, 바닥에 네. 바닥에 마그마 블록 깐. 바닥에다 마그마 블록 깔아 오케이 마그마 블록 위쪽으로 온 데미지를 <웃음> 아니 여기는 물이 없다 그냥 <웃음> 물이 없는 게더 심하다 이동 권한을 줘야 한다 나 첫번째 참가자는 엔더맨이더 엔더맨은 도망칠걸? 무지개 엔더맨 비 내리게 할까? 엔더맨 블랙 하나 빼들고 도망치면 돼 블랙 하나 빼들고 있어 <웃음> 인솜 아, 아. 아. 노릇노릇하게 <웃음> 야 노릇노릇해졌다 어디 네. 거기 물올려봐아 물 내가 물 올릴게 도구 잠만 일어나봐. 여기 해서 여기다 물을 하나 깐 다음에 됐다 <웃음> 완성이다 내 작품 받아. 어진다. 야큰 자랑도. 야, 내꺼 약간 고장났는데, 여기. 안 가둠. <웃음> 대구는 왜 죽여? <웃음> 대구 구워 먹어야 할 거야, 이거. 응. <웃음> 구워 먹는데. <웃음> 잘타 죽는다. 잘 구워졌다. 아, 그래. 엔더맨 고문장치 만들어줄게, 내가. 고문 아. 엔더맨 고문장치다 야 거북이 다 죽는듯 <웃음> 거북이 <웃음> 다 죽어요 만들었다, 요 덕후, 앤더맨 고문장치다. 어디있는데 <웃음> 여기 봐봐. 못 잡는다, 블록 자체를 어... <웃음> <도망갔다. 웃음> 아. 도망갔다. 도망갔다. <웃음> 여기 거북이 구이에 먹는데. 돌고래 맛있다, 저거. 맵방석 오징어인데, 그냥. 오징어 만들자. 맵방석이네. 나 올챙이도 구워 먹을래. 틱이었다. <웃음> <특이하다. 웃음> 아, 틱이다 <웃음> 야, 근데 그 <웃음> 아저씨 에더 가디언 좀 찍어 <찍었대>, 때리. 응. 국보 <웃음> 이다얘 어디 갔어? 얘 죽었어. <웃음> 거북이는 진귀한 음식이라고 했. <웃음> 야, 뒤에 봐봐, 엔더맨 봐봐. 못 움직인다. <웃음> 뭔데야? 안에, 안에, 뭘, 뭘. <웃음> <웃음> 고문장신. 니 너지들 아 저게 거의 아나뭇잎버리나나뭇잎나뭇잎들어 여기도 굽지마 <웃음> <웃음> 너무... 야 아기 거북이 뭔데 응. 아 거북 이 여기 와봐 아기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꿈난이상 터졌다 아기 거북이가 거북이 거북이 있었어 뭐야 여기 작은 거 보면 아기 거북 응응 응. 자 이제 얘들이 가는 길 앞에 불길을 깔아주자 <웃음> <웃음> 지옥이다 <웃음> 그 앞은 지옥이라 하연 룰. 야, 아기 거북들이 다 죽어. 어긋네, 엄청 쫓긴 한 거. 아니, 아, 저, 긴 선봐. 놀러와. 놀러와. 오. 좀비. 용암 흘러넘친다. 밀어 넣어도 되나? 어, 탈출. 때려서 밀어 넣어. 용암 찜질이라는 것이다. 알겠네. 찜질방이다, <웃음> 여기. 어, <웃음> 여기 시공방이다. 야, 거북이들이 맞는 것보단 차라리 떨어질 내 이거 한번 사용해 볼래 거미 한번 넣어볼까 으아 살았다 얘 엔더맨 고문하기 엔더맨 괴다야다 같이 롤토 할까 이제 그러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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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엔더맨고통관소 아, 여기다. 있 <웃음> 좋은 방법이다. 뭐야, 이게? 오, 얘, 예, 나 이걸로 좋은 고문기구가 생각났다. 자꾸 나한테 고문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다니. <웃음> 구령과? <웃음> 어. <웃음> 이 작품 이름은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는 거죠. 먹을 거안 먹네? 엔더맨 어디 갔노? 뭐야, 누가, 누가 아픈 엔더맨? 아, 저오징 뭐. 야, 내, 내, 친구, 내 친구 거래치지 마라. <웃음> 야 여기 밑을 봐라 <웃음> 잘 봐라 잘 봐라 요너뭐이작품잘 이잘 봐라 내려놓은... 이작품잘 봐라 어디? <웃음> 잘 빨리 주는 게 낫겠다 <웃음> <오> <웃음> 발부터 천천히 뜨거워진다 어어 살은 이거 좀... 뚜껑 닫아야 돼 유리로 뚜껑 닫아라 되겠 <웃음> 마그마 블록으로 딸거다 뭔데 엔더맨? 엔더맨이 서서히 빠진다. 무슨 상다 아, 그 탈출할 거? 유리 아니야. 아, 아니다. 탈출에도 고통 이 있다. 네. <웃음> 탈출에도 고통 이 있다. 도망가는 거 봐. 다 죽는. <웃음> 점점 타고 있어. 그럼 이것도 너무 힘들지. 어. 아, 비. 불은 꺼줄게. <웃음> 뭐 그런 거. 응. 불만 <웃음> 꺼줄게. 어못 나간다 야 씹어 <웃음> 내가 왜 기침을 하나 했더만 다시 창문이 열려있어 휙 상황으로부터 체 여기 뭔데 오토, 오토파크임? 응 음. 오토파크 개장했다. 인도마이트. 일단 오토 오토파크 다다 개장했다. 하지만 오토파크의 끝에는. 뭐야 이거 다 보고야? <웃음> 워터파크 그거 엔더맨도 거기 들어가도 돼? <웃음> 엔더맨 저다 짜마자 바로 도망... 야 엔더맨 저입 벌리고 달리는 거 <웃음> 어디 있어? 입 벌리고 <웃음> 달리고 있단 <달리는> 말이야 <거. 웃음> 어,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있네. <웃음> 신나서 그런거다 <것도. 웃음> 이거 이 워터파크가 봐서 신나 그런거 아닌가? 야 우리 엔더맨 도발하고 서바이벌 모 못... 이야들 <웃음> 거북이로 도발하고 있다, 애들. 어디서 <웃음> 닭 뛰는 소리가? 한단은왜 죽여? 다시 들어가 어? 이게 뭐뭐터 파크야 이 <웃음> 고통 파크 같다 <웃음> 이러려고 보고를 채워놨다 <웃음> 제 엔더맨 하나 박제해놨다 여기 이러려고 보고를 안에 넣 아. 아, 알겠다 알겠다 그럼 통상적이네 거북이 한 마리, 이장이 없게 정상적인 선택은 아니야 거북이, <웃음> 워터파크의 거북이 <웃음> 음, 야, 야, 왜 늑대가 안 보이지? <웃음> 늑대를 넣으려고 야, 내가 엄청난 걸 써놓은 이거 와봐. 내 있는 위치로 TP 해봐. 뭔데? 아, 그리고 내려다 봐라. TP 한다음 내려다 봐라. 들어가, 임마. TP 한다음 내려다 봐라. 엄청나게. <웃음> <웃음> <웃음> 여기도 고통한내 기질이다. <웃음> 워터슬라이드다, <오토> 여기. <웃음> <웃음> 어, 어, 어, 아, 아아 이게 무슨.. 개장 준비하고.. <웃음> 피스톤.. 개장 <게장> 준비하고 있다.. <웃음> 출발한 말해라.. 아, 출발.. 출발하는 장치 만들고 있다니.. 지금 어, 출발하면 말하겠 약간 그럴싸하지 그럴싸 그릇사우. 스테인글라스 위에 레드스톤나지나안 나질 건데 거북이는 모들이안 때리는 거나 어셔야지 야, 어, 유리블록인데, 유리블록. 응. 음. 됐다, 워터파크 개조 중이다, 지금. <웃음> <웃음> 최고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여기 폭죽 로켓 무 뭐... 터벅 <웃음> 개장한다 개장한다니까 내가 좀좀 좀 성심성껏 <웃음> 성심성껏까지 끝까지 주... 해줘야지 요, 원래 그래야 됨이건 되죠 <두> 에이, 이거 레드 소톤연결된뒤내 거랑 아아그 그래 그러면 난 자리 좀 바꿔서 어, 완성됐다. 이거 작동 안한다 이렇게 는아 이거 거미줄 떼면 된다 거 어떻게 하려더라? 어쩌고 작동하겠네 뭐지 잘해나? 됐다 하나씩 빠져나가는데 뭐야? 이랬어 이게 <웃음> 여기 만들었다 <웃음> 근데 이거 아무 효과도 없는 퀘시전 그러네. 뭐 넣어야 돼 복종 놓게 뭐야 비와서 다 도망가 야 앤더네 비와서 도망간다 그러면 돌고래 넣자 나이씨 <웃음> 복종 놓게 숟가락으로 뭐, 뭐 넣어야 돼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용암 떨어진다 용암 용암부터 막아 <웃음> 용암 용암 막아 용암 막아 용암 막아, 막아. 안돼 안돼 망했다 야. 막아 막았다. 오, 다 됐다, 다 됐다 여기 소방시설이 아주 화끈하다쓸화끈었나 이. 여기 스크기에나 작동 안한다만 더. 오, 오케이. 이제 좀 분수제 물좀 다시 합시다. 이게 일단 씨를 말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씨를 말려. 아는. 네. 됐다. 여기에 준비된 사람들 다 모아놔라. 다라디라다라단 라 됐다, 됐다. 고문장치다. 시작할까? 뭐하냐야 고문장치 만들었는데. 어야 돌고래들이 안 부딪히고 잘 살아간다. 대체 뭐라길래 그걸 돌고래들이 안무딪치고잘 살아가? 고문 장때 이씨 저게 뭐야? 아 <웃음> 마크 아니야? 불봤다 아마크스이걸다 방향을 바꾸면 초콜렛인데 완전 초콜렛. 더다더더 영구 보충됐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는... <이거니까. 웃음> <나도. 웃음> 화양고 소리 봐라. 돌고래 사망, <웃음> 돌고래 사망. <웃음> 야, 화양고 <화연구> 소리 개돋네 <웃음> 화양고 소리 찰지다. 야, 야, 야, 양동으로, 양동 날아가나? 양동으로 날아가나? <웃음> <웃음> 하 아, 둘, 둘, 셋. 끝내, 일단. 일다 <웃음> <됐다>. 아, 몸이야. <웃음> 빨리 도망가자 야, 여기, 여기, 뭔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고문 받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플래티넘 50%다. 질러야 되나? 어. 근데 나 아, 요새 그걸 빨리. 안 해서. 이 50%면은. 이득이 안 남는데? 아나 둘, 셋. We g o 이 the i 뭐임? 필터니까 뭐임? 개불쌍 난 분명히 살수 있는 시간을 줬다 아야 덕고더 심한 장신 만들었다 연노연노랑 요노, 돌고래 다 넣어 이건 뭔정신이잘 뭐 봐라 <웃음> 별 타도 있던데 이건 뭐냐 이제 뭘 넣을까요 넣을 건 한없이 많다 지금 찾고 있. 오케이, 렇게 하면 될것 같다, 야. 여기다 넣어라. 마음에 안 드는 녀석들. 아, 이고 아닌데. 열대가 어딨지? 뭐야, 이거. 울력은 여러 개안 지워지네. 떨어져. 떨어져, 임마. 열대가 넣어봐, 일단. 잠깐만,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니들은 <웃음> 큰일 났다는 거다. 압, 압사한다, 불쌍한 것. 여기 앞에 와봐. 이거 압사한다. 응. 뭐잉? 어려운 거잉? 반사기? 아 근데 이거,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옛날에 많이 썼는데, 이거. 뭐야 저거?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야, 이거 봐라. 인성이 아주... 악사는 덩이야, 이거. 이게 뭐냐니? 고문기구... <웃음> <이게 뭐냐니? 웃음> <웃음>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여기다 넣어봐봐. 아우 프레스다 프레스 탈출하지 못해 여기를 완벽하게 봉쇄해야 된다 이렇게 잘 봐라 어, 야 거기다 뭐좀 하나 넣어보자 일단 닫지마봐 넣어보자 고 여기다 오 됐다 완벽하다 야 뭐야 <웃음> 이씨 아, 뭐, 새, 새는 버티네, 새는. 야, 야, 이래, 봐봐, 새는 벗지네, 새들은. 공중으로 날아갔다, 야, 상태 봐 재료 넣어봐봐. 일단, 재료를 다 넣어. 재료를 넣어. <웃음> 재료. 재료를, 넣어, 넣어, 재료를 다 넣어, 넣어. 다 넣어. 야, 야, 빠졌다. 어, 재료 흘리면 안 돼. 몰랐다. 재료 취급당아다 <웃음> 뚜껑 닫아. 아, 뚜껑을 만들자, 그냥. 아이다, 내가 더 좋은 뚜껑을 만들어야겠다. <웃음> 일단 갈를까 <웃음> 좋은 뚜껑 갈까? 아니 아직 이거 아 나. <웃음> 뚜껑 닫을 준비 안 됐거든. 일어난다. 난 아직 진지하게 준비 중이 기다려 애들 밀려 나간다고. 야, 두껍게 외벽을. <웃음> 야, 엘더 가디언도 안에 넣어. 엘더 가디언. 껍지 않나? 이러고 된너 켜는. 아.. 말.. 말.. 장난 개붙창 아래 어워주고 왔다 그길래왜 탈출을 해서.. 결국 일단 여기를 완벽 봉쇄해도 될까? 뚜껑은맞지 마라. 발사기 준비 완료도아뭐 <웃음> 팬텀 뭐야? 연결만 시키면 된다. We g 다 t 됐다 됐다 이제 잘 작동할게 잠만 고장났다 근데 섞어버렸는데 아 이거 고장났다 잘못 배치했다 비켜봐 잘못 배치했다니 됐다 어떤지그랬는데아다 깔끔하게 가버렸나 야, 아니 일단 재료부터 넣어 야, 일단 꺼봐. 껐다. 어, 아니, 재료, 재료 다 넣어. 팬턴날라다니 아, 갔다. 아니, 재료 다 넣어. 간지 야, 그냥 내려가기 전에 오래 꺼져. 야, 상태 많아. 재료 넣어. 재료 넣어. 빨리 넣어. 너네들. 야이밑 이 되게 끔찍하다 묻고 싶은 거 있나? 단어, 재료 거북이 왜 나와있냐 거북이들 그거 그러면 재료가 다 으깨진다 으깨는 거 말고 <웃음> 일단 아 이거 놓지 마봐 일단 하지 마빠 그다 지는 어, 거고 하... 화살에 걸리는 거 봐라. 일단 어. 이거랑 이거랑 이걸로 가자. 믹서기다. 이게 뭐야? 됐다. 와, 뭐야 다 갈렸. 야 이번에 양고기 어던데 어땠니까 이러면. 어, 다 썼어? 썼어? 야, 아, 벌써 나... 발사기 다 썼어. 아, 덮고, 덮고, 다, 다른, 다른, 다른, 거 다른, 다른, 다른, 다른 거 넣자. 뭘 넣을 건데? 우리 친구. 열어봐. 야, 이거 한 번에 다, 한 번에 다 없애는 게 뭐냐? 시프트 말고. 몰라. 큐까지 런던것 같은데, 그게 안 나. 아, 아니면 돕고 여기 다니면 자동으로 음식 넣어주는 거 만들래? 오래 지금 내 걸린다. 내 겁나 걸린다. 나 여기 바닥 나갈게. 아이, 안 돼. 야야 이거 하지 마. 더 좋은 게 있다. 돕고 꺼봐. 어, 렉, 나 끈다, 빨리요. 아냐, 부셨다 여기 끄는데. 주렉 걸린다. 어, 됐다. 어, 렉 꺼져가지고 진짜 지질 뻔했네. 여기가 좀 망가진 것 같다. 야, 이거 하지 마봐. 꺼봐, 저거. 넌 빠르지 않나, 저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를 돕고. 이걸로 하는거야 자동으로 넣어주는거 재료 아이 <웃음> 커맨드 아 돌고래 살출했네 뭐..뭐 뭐 넣고 싶은거 있나? 응 음, 소고기 소고기도 넣고 버장은기고기도 넣고 제 빠르네 시간 이 서버에서 왜 명령블록이 안되냐 안 되냐? 우리가 금지시켜놨겠지 그런가보다 일단 여우 넣고 대구 넣고 또뭐 넣었지? 어너을거다 넣어봐 일단 아 요우가 이거 잡아먹는다 대구를 그 와중에 또 재료끼리 잡아먹다 아, <웃음> <웃음> 아, 당근 이러면 안 되지. 아, 단 단. 누가 했어 이거? 뚜껑 닫아라 이거. 아, 요리를 망치면 어떡하는데? <웃음> 요리. <아이, 웃음> 무조절 <무조건> 잘못했다. 내가 <웃음> 무조절도 좀 못해가지고 <웃음> 아무래도 무좀친거 같아. 아, 무조절 잘못했다 미안. 대도 적당히 못 해요. <웃음> 대구를 여기다 마구 넣어주고 돌고래도 넣어줍시다. 고래고기 원래 불법인데, 고래고기그 <웃음> 다음에 요를 넣고 야 가라 이거! 아이다 이 옆에 더 좋은 거 만들 것 같다. 뜨거운 물을 넣어줍니다 <웃음> <웃음> <웃음> 온수다 온수 <웃음> 존나 뜨거워 야온는 근데 온기는수온애 온수 온수 온수 온수 를넣 온수 와수 온수 되네 자 잠깐 이렇게 또 온수 를넣 온수 음. 요리 온수 온수 온수 온수 온 살자 <웃음> <진짜>. 데쳐서 먹자, 내거금번 <웃음> 근본, 근본. 야, 뭐 구, 워줄까 불판이 있잖아. 근본 소고이지덕고 <웃음> 여기서 구워 먹자. 여기 기름 빼는 것도 있고. <웃음> 자, 용화한 그릇. 아, 실패했다. 용화한 그릇이다. <웃음> 응. 없어졌어. 덕고 여기다 팝콘 한번 튀기는 거 보여줄까? 팝콘. 뭐야? <웃음> 팝콘 튀기고 <웃음> 있다. 이거로 가! <웃음> 저도 튀겨. 이씨발, 이새끼, 어디서 불쾌를 안 봐. <웃음> 야, 계속 살게, 나다 보자, 저기. 고문 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자. 더 참았다, 여기 안에. <웃음> <웃음> 와야 이새끼 화염장 장모가... 먹어 정아 아 진짜 아 그냥 나 떠나라 거기 평생 있어라 하자 와저막 저거 와, 화염장 하나 먹었네 화점 먹고 살았다 저 새끼 얘얘 아직도 갇혀 있다 여기 요한이 봐봐 <웃음> 온수가 들어찼다막살까말까 살거 왜먹 요한이 이기고요 전자 어, 죽었다. 죽었다. 설코, 설코 왜있어 뭐야, 야, 야, 만 마냥 살아있는데? 어, 저거 뭐, 뭐, 살아있다. 뭐. 화조 먹었다. 그니까, 러 화염 병한점면 하려면...